언제든지 찾아오셔서, 우리 집잔치에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요. 한번 오실 거두번 오시고, 두번 오실 거열번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